여러분, 제가 주말마다 일하게 된 곳입니다. 여기는 그 대전 소재동인데, 여기가 옛날 그 기차역 하는 곳이다.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이런 곳이에요. 되게 막 요즘에 보기 힘든 시골의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재동 아트벨트라고 이 소재동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들이 작품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 네 군데가 있어요 이 아트센터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핑크집입니다 이 집은 핑크집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전에 사셨던 분들이 핑크를 여러 번 덧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세월을 느낄 수 있어서 그대로 냅뒀다고 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기차가 세워졌잖아요 호남선이랑 경부선이 생겼을 기차를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일본식 가옥의 느낌인데 사는 건 한국인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1900년부터 이제 기차들이 섰으니까 많이 발전이 된거죠. 그 뒤로 이제 둔산동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곳은 이제 빈곳이 됐는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그냥 옛 모습을 보존하자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보존하고 지키고 설명하는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작가분이 작품을 놨는데 지금은 작품이다 빠진 상태고 다시 두 번째 이제 작품으로 새롭게 꾸며질 예정이래요 원래 이 아트센터에 네 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제가 오늘 꾸는 꿈이라는 주제로 만약에 하루만 더살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할 거냐에 대한 주제인데 그심내정 작가분은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스하우스로 꾸몄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작품들을 빼놨다고 했는데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여기도 작품이 다 빠진 상태고 여기는 이제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작품이 다있다고 해요 제가 여기에 벌써 정이 들어버렸어요 오자마자 너무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뭐랄까 여기를 좀 꾸미고 화사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모습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 쓰레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저마퀴벌레도 잡았어요 죽을 바퀴벌레였어요 여기 쓰고 마당 정리할 때또 틀도록 하겠습니다 you wow. 그리고 어 톡방에다가 잡초생료되니까 입장 같은 거안니에 Thank you. 2시 17분이고 너무 힘네요 손이... 손을 피날 정도로 열심히 잡초들을 뽑았더라고요. 왼손으로. 피가 나서 당황스러웠지만 깨끗하 닦고 여러분 밥 시켰어요. 책 보면서 밥 오면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5분쯤 되다라라라라라주라라라 시켰습니다 라라라라 음. 아까 먹은거 반쯤 먹었는데, 바닥에 떨궜어요. 후두도 먹지 말라고 도와주시는 건가? 지금은 6시까지 근무고 지금은 4시 32분입니다. 여기 거리 좀 걸어다녀볼까요? 좀 이런 곳이 아직 빌더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가 <목소리도> 여러분 저 제가 주밥 먹는 고양이 처음 봐요. 오마이 지저스. 컷송. 여러분 정리를 얼른 하고 집에 <S Vancouver>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ronique> 마감하고 지금 집 가요. 진짜 온몸이 바스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거두요 인생이... 지금은 집 앞이고 발끝부터 무릎까지 너무 감각이 없어요. 오늘도 자다가 코흘리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녕고 가셨어요 지금은 3시 30분이요 내일 네, 11월 1일이거든요? 떨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갖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네 올라오셔도 괜찮아요 여기가 제가 있는 곳입니다 심심하는 동안 갔고요 아, 필기체를 연습했고요 그리고 시원스쿨 도 했고요. 책깎고읽었고요 휴대폰으로 영상도 봤고요. 밥도 먹었고요. 영상도 찍었고요. 할게 없고요.